퇴근하고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기관사님의 멘트를 들으며 많은 생각들을 해본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지 나는 정말 진지하게 잘 살고 있는지 내일이면 40이 되다 보니까 감성적이야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정말 대충 살았고 처음 장사를 말아먹었을 때도 왜 이렇게 됐을까 돌아본 적도 없고 정말 두 번째 크게 말아먹었을 때도 별로 앞날에 대한 걱정을 크게 안 했던 것 같아 그만큼 생각이 없었다는 거지 <웃음> 앞으로는 이렇게 살자 가짐도 뭐 이런 계획도 뭐 이런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 그렇게 살아왔던 놈이 주변에서 잘 사는 놈 행복한 놈돈잘 버는 놈들 보면 그냥 배 아파 죽기만 하지 정작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냥 그러면서 배만 아파 죽어 후회해봤자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진짜 후회가 된다 아 그때 조금만 더 했었습니다 늦은 일이고 다 지난 일이지만 한번 곱씹어보면 결국엔 내가 좋아하는 일은 다 했어 그래서 정말 후회는 없어 정말 장사가 하고 싶었고 정말 요리가 하고 싶었지 참 열심히 했었던 것 같은데 장사가 안돼 뭐 방법을 몰랐을 수도 있고 무언가 나한테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참안 됐어 하루에 한 그릇 팔았을 때도 있으니까 결혼도 그래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않아. 30 중반이 넘고 아무것도 이어놓게 없었을 때 그제서야 이제 막막하더라고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 그때서야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살기 위해 무언가를 했었던 것 같아 배달일부터 시작해서 닥치는 대로 해보니까 할만 하더라고 고정적인 일도 아니었고 금전적으로 넉넉한 일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뭔가 안정을 찾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뿌듯했어 그리고 나서 느낀 게한 가지가 있어 이 더러운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구나 아 물론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돈도 벌고 안정적이면 더더욱이 좋겠지 근데 그것도 시간이 있고 때가 있는 거야 사회에 첫발을 디딜 나이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걸 시작하는 게 좋아 그리고 거기서 꾸준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이어지길 마련이지 허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거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과가 안날 수도 있어 현실을 버틸 수만 있다면 계속 꿈을 쫓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이 뒷받쳐주지 않는데 내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 찾는 건 고집이야 특히 가족이 있는데 계속 그러면 그건 죄야 죄 사람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놓아줄 줄도 알아야 돼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최근 들어 20대 중후반 되는 친구들하고 면접을 자주 보는데 답답한 게 본인이 지원한 회사가 뭘 하는지를 몰라 어떤 회사인지도 자세히 모르고 자신이 지원한 일이 무엇인지를 인지를 잘 못해 그럼 물어보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거는 내 자신이 더 잘하는데 상대방이 질문을 했을 때 고민을 하더라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나도 그랬었으니까 그럼 결국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좋아하는 일인가 아니면 그냥 하는 일인가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인데 좋아하는 일과 그냥 하는 일은 나눠지는 게 없어 무언가를 나눈다는 거는 없는 것 같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결국은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만족을 하는 거고 그럼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 나도 그렇고 그럼 나에게는 기회가 없는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방법은 없는가 그냥 지금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하고 있어 뭐든 열심히 안했으니 기회는 없었던 거고 뭐든 열심히 안하고 살아왔으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고 열심히 해본 적 없으니 뭘 잘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일단 해보고 생각해보자